아내에게 쓰고 싶은 편지 이렇게나마 사연으로 올려드립니다. 옥순아 내가 미안하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미안하구나. 본전은 둘째치고 조금이라도 복구해서 결혼해야 내둘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그렇게 바둥거렸는데 옥순이 나한테 주식 계좌에 얼마 남았냐고 물었지.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참으라고 누차 말한 그대요 그리고 귀신같이 전화해서 종합지수가 매일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은 안사고 잘 참고 있지 라고 물어보며 내 다짐을 받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숨기고 거기에 거짓말하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니. 남편을 믿었기에 계좌를 확인하고 싶어도 참아가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애들 출근 준비까지 신경 써주었고 밤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는 딸 아이를. 당신은 졸리운 눈으로 일어나 맞이하고 다시 잠이 들었을 때난 잠든 척하며 누워있었다네. 베란다에서 새벽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와 그대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 내두 눈엔 별빛보다 더 진한 눈물이 흘렀다오. 그래도 바보같이 나를 믿고 참아준 옥순아.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서 너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그냥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최근에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참아왔었어.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울분에내 스스로를 미워하고 혼자 허튼 고함도 질러보는 것까지는 다 괜찮았는데 나도 모르게 옥순이에게 신경질을 내고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서 더욱 참기가 어렵더라. 바보 같은 남편을 신랑이라고 오늘은 몸에 좋은 굴비를 잡수라며 생선살을 다 발라주는 너의 뒷모습에 얹힌 삶의 무게를 보면 가슴이 메어져 오는구나. 이제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당신과 제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사랑스러움을 느끼며 안정을 찾으려고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된후 당신 눈을 옆에서 흘쩍 쳐다보면 당신에게 줄 충격이 너무 심할 것 같아. 말할 용기가 차마 나지 않아 속으로 이렇게 참아 왔었어. 죽으려는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지만 옥순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에 차마 말로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는 점 이해해 줄수 있을까. 옥순 우리 30년 결혼 생활에 내가 주식으로 강통 찼을 때 기억나지 그때는 원모를 젊은 시절이었기에 당신은 용서해 주었고 다시는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나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 나도 기억해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모아온 돈들인데 내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사라지게 했으니 당신은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다 탁구 동호회에 가서 탁구도 치고 가족들과 사내도 각오하며 나의 정상 페이스로 돌아갔었는데 내가 왜또 다시 이렇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매년이면 시집 간다고 준비 중인 우리 첫째 딸자금까지 내가 손쓸수 없을 만큼의 상황이 되었으니 나는 분명 큰 보를 받을 거야. 하지만 가족 간의 마지막 사랑이 남아있어 준다면 더 이상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전에 앞으로의 생활을 그런 대로 살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이 용서 못 해준다면 할수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점점 주로 만가는 주식 계좌보다. 당신이 혹시 충격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더욱 참기 어려운 게 지금 상황인 것 같다. 옥순난 주식 투자의 실패를 순순히 인정하려고 해. 그리고 더 이상 주식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제발 나를 용서해주고 주식을 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줄 수는 없을까. 주식은 도박이라 마약과 같은 것이라 내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구나. 매일마다 컴퓨터 앞에서 시원오르고 내리는 것에 희시 비비하며 담배연기에 쩌들어 인들어하는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순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게 살겠지.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못 믿었겠지만 가족만이 함께 있는 것으로 나에게는 존재의 이이야옥순 나를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날 때리고 싶으면 때려도 좋아.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당신의 밝은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 줬으면 하는 게 나의 바램이야 내가 받는 고통은 참아낼 수 있지만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이기도 해. 너에게 염치없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내가 너무 못난 바보 몽청이 같지만 한 번만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 비록 우리가 모은 땅이며 그 많은 돈은 이제 우리의 것은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퇴직금 1억은 쓰지 않았어. 이 돈으로 우리 노후를 보내고 딸아이의 결혼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을까. 저번에 주식에 돈을 잃고 나서 주식에 손을 끊었을 때는 비록 돈은 잃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세상을 다시 찾고 싶구나. 긴 이야기가 옥순이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 나도 주식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주식 없는 세상에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싶구나. 당신의 정말 못난 남편이. <웃음>